자, 전 시간에 이어서 문제 11번부터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간평이 제품 구입 후에 1년 이내에 발생하는 제품 결함에 대해서 제품 보증을 실시하고 있는데, 3년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은 결함이 발생한다면 5만원의 수리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면 20만원의 수리비용이 발생을 한대요. 그 다음에 과거 경험에 따르면 70%는 결함이 없고, 20%는 중요하지 않은 결함이 발생하고 10%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한다 자 그랬을 때 어, 제품 보증 어, 충당부채로 계산할 금액 여기서는 기대값에 따른 금액을 계산해 봐라 이런 얘기겠죠 어, 그러면 첫 번째 중요하지 않은 결함이 발생할 때는 5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결함이 발생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할 때는 20만원 그 다음에 결함이 없을 때는 없겠죠 당연히 그럼 거기에 대한 확률을 보니까 중요하지 않을 때는 20%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값은 만원이 될 테고 치명적인 결함이 나왔을 때는 10% 그거는 2만원이 되겠죠 나머지는 이제 결함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니까 결국은 여기서 충당부채로 계산할 수 있는 금액은 3만원이 되겠네 그렇죠? 기대값 한번 찾아봐라 이런 얘기겠죠 음, 크게 어려울 건 없으니까 어,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 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1월 1일날 사채를 발행해서 액, 액면 이자를 지급하고 유유잘법으로 이제 상각을 한다 그 다음에 2년 말에 이자와 관련된 회계처리가 다운 것 같다 해서 보니까 이자 비용은 6,000원, 할인발행차금은 3,000원, 그 다음에 현금 3,000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자 비용은 유효이자율에 따른 이자 비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현금은 액면이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액면 명목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기를 2년 말에 사채에 대한 장부금액이 4만 3천원 표시되있다면 사채 유효이자는 어떻게 될 거냐. 자 보면 1년도에 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회계처리는 지금 2년 말이에요. 그러면 두번 지난 다음에 회계처리가 기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년 말에 장부가액이 4만 3천 원에 표시가 되었을때 유효이자율은 어떻게 나올 거냐. 그러면 내용을 보면 일단은 사채가 발행이 되고 두번 지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 사채에 대한 발행 내용을 보면 일단 얘가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 거 보니까 뭐냐면 할인 발행이 된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럼 할인 발행이 됐으면 어, 낮은 금액으로 발행이 됐겠죠? 액면 가액보다 그러면 사채는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예요. 이자만큼은 증가했다가 액면 이자를 받으면 떨어지고 또이자만큼 증가했다가 액면 이자 받으면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2년도 말을 이제 보는 거죠. 여기에 따른 이자 비용이 발생하였고요. 그 다음에 액면 이자만큼 떨어지겠죠. 그리고 나머지 차이만큼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이 나올 거야. 그렇죠? 회계처리를 보니까 이자 비용이 얼마가 나왔냐면 6,000원이 나왔대요. 이게 이제 2년도에 회계 처리니까. 그다음에 액면 이자가 3,000원이 나온 거죠. 그다음에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이 3,000원이 나온 거예요. 즉 회계 처리의 의미는 이걸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장부 가액이 얼마였냐면 43,000원이었다 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2년 말에 장부 가액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이죠, 지금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장부 가액이 43,000원이면 만 이 시점에는 얼마였을까요? 장부가액이. 즉 어, 기초 시점에는 얼마였을까요? 여기에서 할인 반응 차금을 뺀 나머지 요금액이 되겠죠. 그게 이제 장부가액이 될 거에요. 즉 1년 말에 장부가액이 되겠죠. 즉 4만원의 장부가액이 있을 거예요즉 3만 아저 아, 할인 반응 차금 3천원을 뺀 금액이니까. 그러면 저희 이자 비용을 계산할 때, 이걸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기초 금액에다가 곱하기 유이자를 곱하면 이자 비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직전의 장부가액에다가 유의자를 곱하게 되면 그게 이제 이자 비용이에요. 그럼 직전 장부가액 우리가 구했으니까 4만원만큼 유의자는몇 프로냐? 이제 15%가 나오겠죠. 그래서 회계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상황을 그림을 그리면 직전 장부가액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 그 직전 장부가액을 가지고 유의자를 찾는 그런 문제죠. 뭐 여기서는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내용만 잘 이해를 하시고 그림만 잘 머릿속에 잘 넣어놓으시면 크게 어려울 건 없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어 그림을 굳이 그리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기말 장부가액이 4만 3천 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할인발행차금상가액이 3천 원이 나왔으니까 직전 장부가액을 여기서 이걸 빼가지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걸로 이자 비용을 이용해서 유의자를 찾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풀이 방식은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실제 시험 문제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써서는 안 되는 거고 사실은 문제를 풀 때는 바로 여기에서 3천원 빼가지고 이걸 찾아가지고 여기 이걸 가지고 유효자를 바로 찾아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자, 1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물는 1년 초에 5년 만기 사채를 발행했고 매년 말 액면 이자를 지급하고 유효자법에 의해서 상각을 한대요. 그 다음에 2년 말에 이자와 관련돼서 다음과 같은 회계 처리를 한 후에 사채의 장부 금액이 8만 4천 원이 되었다면 3년도 말사채의 장부 금액은 어떻게 됐을까? 2년도 말에 8만4천원이에요 그리고 물어보기를 3년도 말을 물어본 거죠 그리고 사채는 1년 초에 발행이 됐고 그러면 1년도,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이렇게 2년말, 그 다음에 3년말을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회계처리를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이제 언제 회계처리냐 여기서 보면 2년말에 이자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한 후에 장부금액이 8만4천원이다 2년말에 회계처리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년 말에 장부금액을 물어본 거죠. 이전의 문제하고 좀 유사해요, 보면. 일단,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 거 보니까, 할인 발행이 된 사항이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2년도 말, 지금 1년도는 뺀 거예요, 지금. 2년도 말에 장부금액이 8만 0천 원이래요. 그 다음에 2년도에 대한 회계처리가 우리가 나왔었죠. 그러면 3년도 말에 장부금액을 찾기 위해서는 2년도 말에 금액에다가 1 플러스 유효이자를 해주고 거기서 액메이자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유효이자율과 액메이자만 찾으면 되겠네 근데 2년 말에 회계처리를 보니까 여기 시점에 회계처리를 보니까 8,200원 이자 비용이 그 다음에 액메이자는 6,200원 그 다음에 할인반익차금 상가액이 2,000원 만큼 나왔어요 그럼 그 2,000원을 빼주게 되면 직전에 장부가액이 나오겠네 그죠 얼마냐면 82,000원이 나오죠? 그럼 이걸 가지고 뭘 찾을 수 있어요? 유유의자를 찾을 수가 있겠죠? 82,000원에 이자 비용이 8200원이 나왔으니까 82,000원에다가 유유의자를 곱한 게 8200원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유유의자는은 10%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10%를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해줘야 되겠네. 결국은. 그 다음에 액매이자는 뭐예요? 액매이자 항상 똑같은 금액이 되죠 여기 액매이자 여기 액매이자 똑같은 금액이 되니까 6200원을 빼주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어, 1년 뒤에 장부가액은 86,200원이 나오더라. 즉, 이걸 이용해서 유의자를 찾은 거예요. 그렇죠? 이전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죠, 사실은. 음. 자, 그래서 여기서는 86,200원이 되겠네. 자, 1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1년도 1월 1일에 액면 금액 100만원, 표시제를 8%고, 그 다음에 매년 말, 그럼 표시제를 8%면 8만원짜리 이자를 지급하는 거네. 액면 이자는. 그 다음에 어 시장이자율이 13%였어요. 발행 당시에. 그 다음에 1년도 12월 31일 현재 사채 장부금액은 9.16594다. 그 다음에 동사채와 관련해서 3년도에 인식할 이자 비용. 그러면 일단 1년도에 발행을 했고 그 다음에 3년도에 인식할 이자 비용은 2년도 말 또는 3년 초 장부금액에다가 곱하기 이자율로한 거겠네. 그걸 이제 찾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장이자율이 13%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봅시다. 1년도에, 일단. 음. 자, 할인 발행이됐고요 이거는 이자, 시장이자 13%고, 그 다음에 액면이전 8%라고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916594. 즉,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장부가액이 1년도에 장부가액이 916564라고, 594라고 이제 제시를 해줬으니까 1년도에 장부가액이 저게된 거예요. 그 다음에 유유자리는 13%라는 얘기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건그 다음 기회에 이제 이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그 다음 기회 장부가액을 일단 찾을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직전 장부가액에서 유이자율 1.13을 곱한 금액에서 액면이자인 8만원을 빼주면 그 다음 장부가액 9 7 5 1이 나오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뭘 찾아요? 그 다음 기회에 이자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3년도의 이자는 거기에 13%를 곱한 거겠지.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문제에서 제시된 건 일단 이거하고 이게 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걸 찾을 수가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자를 곱하면 13년도의 이자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민국이 발행한 사채를 1년도 10월 1일에 취득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월 1일 또는 뭐 12월 31일 그게 아니면 중간에 어떤 숫자가, 어떤 그 날짜가 나오면 꼭 체크를 하라 그랬죠. 여기서는 지금 10월 1일이에요. 그 다음에 유의자율은 10%, 취득일 현재의 이자율은 10%래요. 그 다음에 사채 조건은 어떤 거냐 보니까 액면 금액은 일단 100만원짜리고요. 여기서 보니까 사채 발행일이 1월 1일이에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권면상의 발행일이라는 얘기죠. 즉, 사채를 만들기는 1월 1일날 만들었는데 그게 언제 팔렸냐면 10월 1일날 팔렸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어,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만기는 3년 만기고 그다음에 액면이자율은 8% 어, 그러면 8%면 100만원 에 8%면 8만원씩 지급되는 거네. 자,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여기서 물어보기를 어, 유의절법 사용해서 인식할 이자 수익을 물어봤는데 1년도에 이자 수익이네 1년도, 그죠? 어,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그 사채를 발행을 한건 아니고 사채를 사가지고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 수익을 물어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 뭐 한쪽에서는 이제 금융자산 금융자산 쪽으로 이제 보는 건데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는 사채하고 똑같기 때문에 금융자산 쪽에 집어넣은 거예요. 음. 금융자산에 있는 거를 자 그럼 여기 사채하고 동일 동일하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사채를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 지금 뭐 금융자산에는 우리가 이제 금융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삼각호 원가로 평가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별다른 조건이 없다 또는 이렇게 그냥 나왔다 그러면 그 금융자산을 삼각호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보세요, 그냥.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그 현가 요소들이 나왔다. 자 그러면 1년도에 인식할 이자수익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발행가액 즉 1년도에 발행가액에다가 유이자를 곱한 금액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1년도에 발행가액은 도대체 뭘로 해야 하냐 유의자율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유의자율에 따른 현재가치 계수값을 이용을 해서 발행가액을 찾으면 되겠네 그렇죠? 자 보면 발행가액은 얼마냐면 100만원 그 다음에 0.7513원 요걸 얘기하는 거죠 10% 그 다음에 2.4868 10%일 때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발행가액이 950244가 되겠네 그리고 10월 1일 날 취득을 했으니까 기간은 몇 기간이에요 지금 10, 11, 12, 3개월이 되겠네 3개월에 대한 이자 차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발행가액 950244에다가 유의자료는 10% 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자는 얼마? 10, 11, 12, 3개월짜리 이자를 계산하면 되겠죠 결국 이게 답이에요 뭐 크게 어려울 건 없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건 뭐냐 10월 1일이라는 거. 그래서 그 10월 1일에 따른 이자를 계산할 때는 보유하는, 보유하고 는보유하 있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1월 1일날 취득했다면 그냥 이것만 가지고 계산하면 될 거예요. 근데 10월 1일날 취득했기 때문에 9개월치 이자를 뺀 나머지 3개월치 이자만 우리가 이자 수익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음. 여기서는 뭐이 정도니까. 뭐가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보도록 하죠. 자 보니까 1월 1일에 액면 금액 100만 원 표시자는 연 8% 그러면 액면 이자는 8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네. 그 다음에 이제 어, 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실패를 하고 9개월이 경과된 1년도 10월 1일에 동사채를 세종한테 발행했대요. 그러면 9개월이 경과가 됐으니까 뭐냐면 뭐 10월 1일 날그 사채를 발행했다는 얘기는 그 사채에 따른 현금이 그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1년도 1월 1일과 사채 발행일 현재 의 유효자율은 10%로 동일하대요 그 다음에 만기 보유 목적으로 이제 취득을 했다. 그 다음에 사채 발행으로 취득 아, 수취할 금액은 어떻게 될 거냐? 음. 자 보니까 뭐거기에 어, 대한 현가 요소가 나왔고요. 내용 자체는 뭐 이런 거죠. 음. 일단 저거는 곳면상의 발행일이에요. 자그 다음에 이제 10월 1일날 실제 발행을 했죠. 그러면 현재 가치를 일단 계산을 할 때. 발행시점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한 그 현재가치 요소를 가지고 현재가치를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겉면상의발행일는 1월 1일 시점의 이자율이 아닌 10월 1일 시점의 이자율을 가지고 현재가치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현재가치, 여기서는 10%라고 제시 해줬으니까 10%에 따른 현재가치를 계산을 해보면 950, 258. 이 얘기는 뭐냐면 1월 1일 날 발행했다면 저걸로 발행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자가 붙고 장부가액이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액면이자는 8만 원이니까 8만 원 만큼 빠진 금액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10월 1일 날 실제로 발행할 때 수취할 현금 즉 발행가액은 얼마가 될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발행가액을 계산할 때 기간 경과에 따른 이자만큼을 우리가 미리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1년치를 다줬다그랬죠 그럼 기간 경과에 대한 이자를 추가적으로 받게 되니까 결국 현금으로 받는 금액은 1월 1일 날 발행했을 때는 요걸 받을 수 있었는데 10월 1일 날 발행하게 되면 그 9개월치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내가 돈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금액만큼이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만큼의 이자가 붙어가지고 금액은 즉 7만 1269원이 더 붙은 100만, 102만 0만1 1527원이 될 거예요. 저 금액이 뭐냐면 발행 금액이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액면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이건 이제 9개월치 액면이자겠죠. 그걸 뺀 금액이 이제 6만원이 되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사채 장부가액이 돼요 사채 장부에는 이게 표시가 되는 거고 실제로 돈 받는 금액이 이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죠그 이거를 순수 발행가액 뭐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죠 중간에 발행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거 하나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만약에 여기에서 물음을 좀 달리 표현을 해가지고 1년도의 이자 비용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1년도 이자 비용은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지 않던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10월 1일부터는 내가 이제 그 사채를 발행해가지고 돈을 빌린 상태죠. 그럼 이자가 발생되는 기간은 이 기간이 되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을 물어보는 거죠. 그럼 그때 이자 비용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9 0 2 5 8에다가 여기서 이제 유효제 10%라고 했으니까 10% 그 다음에 3개월치에 대한 이자 계산하면 되겠죠.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자를 계산해 주라. 만약에 이자 비용을 물어본다면, 그렇죠? 음. 여기서는 수취할 현금을 물어 받기 때문에 발행가액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음. 이걸로 이제 현금을 받겠죠. 음. 그리고 그저 이겨 저거 3 개월 동안 즉. 10, 11, 12, 3개월 동안의 이자는 이만큼 이자가 붙어서 23,756원이 될수 있다. 자, 1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2001년도 1월 1일 액면 금액 2천만 원인 사채를 7월 1일 날 발행했네요. 이것도 중간에 발행을 했네요.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은 10% 그 다음에 사채 만기는 12월 31일 사채 건면상 발행일과 실제 발행일 네, 이자율이 각각 12% 그러면 발행 시점 즉권면상 발행 시점과 그 다음에 실제로 발행된 시점의 이자율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 발행과 관련된 거래 비용 없고요. 그리고 물어보기를 인식할 이자비용으로 봤어요. 1년도에 인식할 이자비용. 우리가 이제 앞전에 16번 문제에서 이제 본게 있었죠. 음. 자 여기서는 이제 권면상 발행일은 1월 1일이고요. 그다음에 7월 1일날 실제 발행한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현재 가치 금액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곳면상 발행일 이제 발행가액 즉 곳면상 발행일 시점의 현재 가치는 12% 즉 7월 1일날 유이자를 적용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뭐 1월 1일, 7월 1일 똑같다고 했으니까 12%로 그 유이자를 적용한 현재 가치 금액은 19039609이 될 거야.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 움직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액면이자는 2000만원에 대한 10% 200만원이 되겠죠. 음. 자, 근데 실제 발행은 7월 1일에 했어요. 그럼 그만큼 이자가 붙은 금액으로 우리가 이제 현금을 받겠죠. 그래서 발행가액은 2180, 2018만 1976원이 되는 거야. 그죠? 이게 이제 발행가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자 비용은 어떻게 되냐. 요만큼의 이자를 찾는 건데, 그죠? 그거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 처음에 기초 시점에 현재 가치에다가 6개월 치의 이자를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114만 2376원. 여기에서는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여기 6개월에 대한 이자를 찾으라. 그죠? 렇 음. 여기서는 발행가액은 얼마예요? 발행가액은 이게 되겠죠? 20181976이 되겠죠. 그렇죠? 그죠? 렇 자, 그림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물어보기를 어, 장부금액 물어봤는데 1년 말 사채의 장부금액 물어봤어요 액면 금액은 2만 원짜리고 그 다음에 발행일은 1월 1일, 그 다음에 4월 1일날 발행이 됐네 또 중간에 발행이 된 거죠 권면 상의 발행일은 발행일은 1월 1일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자율은 10%고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그 1월 1일의시장이 자율은 몇 프로냐면 10%래요. 그 다음에 실제 발행일의 시장이자 율은 12% 다르네. 지금 그래서 1월 1일 날 발행을 했다면 10%로 발행할 건데 4월 1일 날 발행했기 때문에 12%로 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평가 요소가 이제 쭉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걸 가지고 적용해 12%를 가지고 적용을 해줘야 돼요. 자 저게 이제 1월 1일날 권면상 발행의 이자율은 10%였어요. 그래서 저걸로 발행했다면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사채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근데 4월 1일날 실제 발행을 했는데 그때 이자율은 몇 프로였냐면 12%였대요. 자 그렇게 되면 저 10%짜리 사채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되냐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기울기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자율이 더 증가했기 때문에 기울기는 더 가파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채 발행가액은 적금액이 되는 거죠. 즉 12% 이자를 적용을 해줘야 돼요. 1월 1일 날 발행했다면 10%가 적용이 됐겠지만 4월 1일 날 발행했기 때문에 12%를 적용해서 거기에 대한 현재가치 금액을 여기서는 12%를 가지고 찾아줘야 돼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엑셀 1년 말에 장부가액은 어떻게 될 거냐. 1년 초에 현재 가치에다가 1.21 즉 12%죠. 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액매이자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발행가액은 어떻게 될, 어, 적용이 되느냐. 2만원에다가 0 7 1 1 8 이건 12% 짜리죠. 그 다음에 2.484018 아, 이것도 12% 짜리예요 거기에 대한 현가 요소를 적용해주면 아, 18,079원이 나오는 거고 그걸 가지고 1년 만에 잔고가액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재 가치, 그 다음에 액면 이자 1,600원을 빼주면, 18,648원이 되겠다. 여기서는 요게 중요한 거죠, 요거. 실제 발행일에 이자율을 적용을 해줘야 된다. 그죠? 어, 이자율이 다를 때. 자, 1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01년도, 2002년도 1월 1일에 액면가액 50만원 사채를 3년, 만년 3년이고, 표시 이자는 10%래요. 그러면 5만원씩 지급이 되는 거네. 그 다음에 이제 어발행시점에연 12%였어요 유예자율이 그래서 그거를 475990에 할인 발행이 됐대요 그 다음에 7월 1일 날 49만원에 조기상환을 했다 여기서는 미직비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조기상환이 됐다 자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써있고 사채상환손익은 어떻게 될 거냐 사채상환손익은 사채가 상환되는 시점에 상환가액과 그 다음에 사채장부상에 있는 금액을 비교를 해가지고 그걸로 상환손익을 찾죠 자 그러면 어, 일단 봅시다 상황을 12%였고요. 사채는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게 될 거야마. 자 그리고 그거를 7월 1일 날 상환을 했대요. 자 그러면 그 상환가액이 상환가액이 지금 현재 사채 움직임 위에 있다면 그러면 장부상에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을 하고 상환을 했다는 얘기니까 손실이 될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환 손실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 금액이 밑에 있다, 그러면 상환 이익이 될 거예요. 우리 이제 이걸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일단, 금액은 47590에 이제 발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제시된 금액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1년 뒤에 장부가액가 어떻게 되냐. 483108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찾아야 되냐. 얘를 찾아야 돼. 얘를. 이 금액을. 자 저만큼은 이제 이자를 붙여 가지고 이제 어, 계산한 금액이 512-095에요. 그러면 이 512-095는 여기에다가 몇 개월치, 지금 7월이니까 6개월치 이자가 붙은 거예요. 지금. 그죠? 그만큼 죠그 붙여 가지고 즉저 어, 선상에 있는 금액은 512-095라는 얘기죠. 그러면 상환손익이 어떻게 될까? 저 금액에다가 이건 장부에 있는 금액이죠. 그 다음에 상환가액이 49만원이라고 그랬으니까 22,95원만큼 장부 가액에서 상환 가액을 빼주면 이게 플러스가 나오면 상한 이익이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상한 손실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상환 이익이 되겠네. 결국 상한 가액이 밑에 있는 상황이죠. 4095120095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은 뭐냐면 미지급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경우예요. 그죠? 미지급 이자는 액매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 액매 이자. 그 경과 이자만큼 포함을 했다. 그러면 경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얘기 하는 거군요. 그 포함한 금액이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를 찾으면 되냐. 이 녹색선을 찾으면 돼요. 녹색선. 그죠? 중간에 만약에 상황이 됐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7월 2일날 자세가 발행한 사채를 취득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를 포함해서 950,000에 취득을 했다. 그 다음에 액면 금액은 100만 원이고 액면이자 7%. 이 자는 매년 말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의자는 10%였대요. 음, 그리고 6월 30일, 9년도 6월 30일에 장부금액이 93만원이라면 7월 1일에 자기 사체 취득과 관련해서 사체 상환 손익은 어떻게 될 거냐. 여기서 7월 1일 날 상환을 했고 6월 30일 장부가액이 나왔어요. 지금. 그죠? 사채는 이제 할인 발행된 사채였고요 7월 1일날 사채를 상환을 했죠 근데 문제에서는 장부가액이 나온 거예요 지금 장부가액은 이 하얀선이죠 즉 액면이자를 차감한이 금액이 장부가액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채를 상환할 때 항상 비교해야 되는 건 뭐라고 그랬죠 녹색 선상에 있는 그 금액과 비교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게 이제 뭐냐면 미직이자를 포함해서 상환이 됐을 때에요 그게 그럼 장부가액이 나왔으니까 녹색 선상에 있는 금액을 찾으려면 요만큼의 뭐가 필요해요 액면이자가 필요하죠. 얼마만큼? 6개월짜리에 대한 액면이자가 거기에 포함이 돼야 돼 이제 플러스가. 그래서 6개월에 대한 액면이자를 계산해보면 3 5 0 0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96,500원이 지금 현재 내가 의무로 부담하고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음. 저금액과 그 다음에 상환가액이 95만원이에요. 그럼 결국 이 차이만큼 상환이익이 나오겠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하게 아, 95만원과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제시한 93만 5천원이었나? 아 93만원 음. 어, 문제에서 제시된 장부가액인 93만원과 95만원을 비교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는 상환을 뭘로 했냐면 미지급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상환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96만 5천원과 비교를 해야 돼요 즉 6개월 동안의 미지급이자를 걔한테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채 장부가액은 얼마? 93만원이었으니까 두 개를 합한 게 나의 의무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그 것과 그다음에 상환가액을 비교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잘 이해하세요. 즉 녹색 선상에 있는 금액을 항상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조건이 어떻게 어있을때즉그 미지급 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상환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뒤에서 이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2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액면 금액이 만 원이고 표시자는 연 12%고 그 다음에 유의자는 10%래요. 그 다음에 3년 만기 수의상환 사채 이거는 언제든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사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만 500원에 이제 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의상환권을 행사해서 어 9년도 1월 일에 동사채를 만 300원에 이제 상환을 했대요. 자 그랬을 때상환손익이 어떻게 될 거냐 자, 이 사체는 어떤 사체예요? 할증 발행된 사체예요, 지금. 액면 금액이 만 원인데, 발행은 얼마 했냐면, 만 오백 원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증 발행된 사체이기 때문에, 움직이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움직일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장부가액은 밑으로 감소하는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어, 첫 번째 1차 년도 말에 장부가액은, 저만 오백 원을 가지고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유의자리 10%였으니까, 1.1에다가, 액면이자 1200원을 뺀 금액이 아마 두 번째 장부가액이 될 거야. 자, 그럼 세 번째 잔고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1,200원을 뺀 요만큼이 이제 잔고가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그거를 얼마에 상환했냐? 1 2월 30일 날 이자를 지급한 뒤에 1 3 0 0원에 이제 상환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비교를 요두 개를 비교를 해 보면 되겠죠. 문제 자체에서 보면 사채를 이제 상환을 할때사채 상환 시점이 1월 1일 날사채를 상환했기 때문에 1 2월 30일 날 이자를 다 주고 난 다음에 상환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급이자가 없는 거야,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문제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아,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2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1월 1일날 액면금액 100만원이고, 액면이자율은 8%, 그 다음에 만기 3년인 회사체를 95024자에 발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유의자율 10%였대요. 그럼 일단 할인 발행이 된 거네,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대해서 유의자할 법으로 상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산 매각을 통해서 어 자금을 어 자산 매각을 통해 발생한 자금으로 7월 1일 날 액면 금액의 50%를 조기 상환했어요 그 다음에 1년도에 발생한 거래가 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거냐 일단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해보면 7월 1일날 일단 50%를 상환했죠 그러면 발행은 950244에 발행을 했어요 그 중에서 50%는 7월 1일날 상환을 했고 50%는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손익은 어떻게 될 거냐 일단 사채 상환에 따른 손익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상환손익 그 다음에 상환되는 것에 대한 6개월치의 이자가 있을 거야 그죠?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자 비용이 있겠죠. 그게 이제 50%에 대한 이자 비용이 있을 거예요. 이두 가지를 구해 주면 돼요. 그럼 첫 번째로 일단 상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여기 90244에 50%를 가지고 볼게요. 50% 자, 걔가 7월 1일 날 상환이 돼요. 근데 그 상환되는 시점에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이 498878이 되는 거예요. 즉, 498878은 장부가액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액면이자 2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50만 원에 이제 상환을한 거죠. 여기서 이제 그, 그 경과이자를 포함해서 상환이 됐을 때이 4, 9, 8, 8, 7, 8을 구할 때는 6개월치 이자만 더 포함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 6개월치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4, 7, 5, 1, 1, 2에다가 곱하기 유의자료 10% 그 다음에 거기에서 6개월치 이자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상환되는 시점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무는 45887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비용은 일단 475112에서 10%의 6개월치 이자만큼이 이제 증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상환 손실은 50만원에서 458878을 뺀 나머지 1122만큼 상환 손실이 되겠죠. 여기서는 장부에 있는 금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상환을 했으니까 요 금액을 찾는 방법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세요 항상 자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50% 볼까요 나머지 50%는 계속 보유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1년치 이자가 아마 계산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10%를 계산하는 금액이 되겠죠 그럼 결국 세 가지 첫 번째 상환손실 그 다음에 이자비용 그 다음에 이자비용 다 비용이 되겠네 단계손익이 미친 영향은 첫 번째 이자 비용 23,756원 그 다음에 상환 손실 1,122원 그 다음에 50%에 대한 이자 비용 4만 7,512원 다 합해서 72,390원만큼이 감소를 하겠다. 그쵸? 그래서 이것만 잘 찾으면 돼요. 그렇죠? 4, 9, 8, 8, 7, 8은 6개월치의 실질이자, 유이자를 붙인 금액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주로 넘어갈 때 우리가 계산은 여기서는 10% 였죠 이렇게 해서 금액을 바로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 금액을 찾아 가지고 저걸로 상환손익을 바로 찾아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자율만 6개월치를 올리는 거니까 1 플러스 0.1 에다가 6개월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겠죠 1.1 곱하기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이건 원금까지 반을 쪼개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 문제는, 어, 내용, 내용 자체만 이해를 하면 문제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내용 자체를 우리가 정리를 잘 해야지 문제를 풀때 쉽게 풀수 있으니까. 문제 크기가 좀 크더라도, 어, 내용 자체만 제대로 정리가 됐다면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니에요. 자, 2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1년도 1월 1일 액면 금액 5만 원이고 만기가 3년, 그 다음에 표시일 10%인 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1년도 1월 1일에시장이자는 8%였고요. 3년도 4월 1일에 50%를 조기에 상환을 했다. 조기 상환이 이건 어떻게 될 거냐. 일단은 1년도 1월 1일, 그 다음에 2년도, 그 다음에 3년도. 즉 1년, 2년, 3년이니까 세 번째 연도네 그때 4월 1일 날 50%를 상환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현가 요소가 나왔고요. 일단 발행가액을 찾아봅시다. 시장 이자율이 8%였으니까 8%에 따른 어떤 이자율을 이걸 이제 적용을 해줬죠. 이걸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나면 52575가 나와요. 할인 발행이에요? 할증 발행이에요? 지금 할증 발행이 된 상태죠. 일단 발행은 저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4월 1일날 50%를 이제 상환하는 거죠 그럼 움직임은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한층 발행이 된 상태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장부가액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첫 번째 장부가액은 5178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부가액은 50923이 될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4월 1일날 이제 그걸 상환을 하는 거죠 근데 50%라 그랬죠 일단 여기까지 붙은 이자를 포함해서 그 금액을 찾으면 되는데, 근데 50%를 상환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50%를 쪼개볼게요. 그러면 2 5 460아 462원이 될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해서 몇 개월? 지금 3개월치 이자를 붙여가지고 저 금액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2 5 462원에다가 8%에 대한 3개월치 이자를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이 금액이 나와요 자, 저거하고 이제 상환가액을 비교하면 되겠죠 이걸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원금도 3개월치가 쪼개져 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 금액과 50%인 25,000원을 비교해서 거기에 따른 상환 손익을 찾으면 돼요 여기서는 얼마가 될까요 잠깐만. 2만 5,000원이었으니까 971원이 되겠네손 그쵸? 네, 자, 2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액면금액의 100만원의 사채를 액면의자 10%, 10% 그 다음에 만기 3년이에요 12% 유의자로 발행했대요 그러면 10% 짜리를 12% 했으면 할인 발행 됐겠네 그 다음에 액면금액 중 50만원 짜리를 경과제를 포함해서 52600에 종이상환했다 이것도 어, 50%만큼을 조기상환한 거네. 자,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상환 손익을 한번 찾아봐라. 일단 12%에 따른 형가 금액을 찾아줘야 되겠죠. 발행가액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100만원에 0.7118, 그 다음에 10만원에 2.4018. 정해서 91980에 발행이 됐을 테고. 할인 발행이니까 움직임은 아마 계속, 그, 저기 봐. 사채 장부금액이 계속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상황은 6월 30일날 50%를 상환한 거예요. 지금. 그럼 장부가액을 한번 찾아 봅시다. 첫 번째 장부가액.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아시죠. 12%를 적용해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장부가액을 찾았어요. 그리고 6월 30일 날 상환이 되니까 6개월짜리 이자만큼 붙었을 거야 아마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50%라고 얘기했으니까 50%만큼을 띄어가지고 물론 전체 금액을 가지고 해도 돼요. 전체 금액을 가지고 계산하고 거기에다 50% 를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어떤 어떤 방식으로 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그 이자만큼을 포함을 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520, 547이 나오겠네. 그거를 얼마에 상환을 했냐? 525000에 상환을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상환 손익은 그 금액의 차이만큼을 보면 되겠다. 그래서 손실이 나오겠네. 그죠? 4, 4, 5, 3만큼 손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 금액을 계산할 때 굳이 여기서 50%를 쪼개서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이걸 가지고 그냥 여기 몇 개월이죠? 어, 6개월치 이자를 가지고 비교를 해요. 그럼 여기 이제 6개월치 이자를 붙이면 금액이 나오겠죠. 거기서 반을 쪼개가지고 이것과 비교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반을 미리 쪼개 놓은 거지 사실은 여기에서 이자만큼 계산해서 이 금액을 찾은 다음에 거기다가 50% 계산한 금액과 얘를 비교하는 게 계산할 때는 훨씬 빠를 거예요 아마. 그쵸? 자, 2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액면 만원짜리 사채를 3년 만기, 그 다음에 표시, 표시자를 8%. ]의 조건으로 9502에 발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 발행 당시의 이자율은 10%였고, 할인발행 차금은 유의자법에 의해서 생각을 하고요. 상환을 언제 했냐면 2년도 7월 1일 에 상환을 했어요. 그럼 1년 반이 있다가 상환한 거네. 그 다음에 어, 조기상환에 따른 사채 상환 손익은 어떻게 될 거냐? 여기서 좀물어보 어, 문제에서 보시면 사채를 상환했다. 이렇게 자, 근데이 사채를 어떻게 상환했느냐? 즉, 그, 미지교자를 포함해서, 즉, 경과의자를 포함해서 상환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문제에서.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일단 발행은 저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1년 반 뒤에 상환을 한 거죠. 그럼 일단 장부가액은 1년 뒤에 장부가액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될 거예요. 10%고, 그 다음에, 800원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7월 1일에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럼 그만큼 유의자를 붙인 금액을 우리가 이제 찾아주면 될 거야. 그럼 이 금액이 얼마냐면 10135가 돼요. 즉, 여기에다가 10%에 대한 6개월 지지자 붙인 거죠. 그리고 상환가액은 9687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상환 손실이 나오는데, 그죠? 이 상환 손실 금액은 이 금액이 되겠죠? 아, 상환 이익. 밑에 있는 금액으로 상환했으니까. 상환 이익이 나오는데, 상환 이익 금액은 만 삼백오십, 만백삼십원에서구천육백팔십원을뺀 금액이 이제 상환 이익이 돼야 돼요. 448원이 돼야 되는데, 답안에는 448원이 없어요. 그럼 답에 448원이 없다는 얘기는 이게 답이 아니란 얘기잖아. 그죠? 그럼 이제 다른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9,687원이 미지급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버리면, 그러면 나의 의무도 미지급이자를 제외한 의무를 가지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럼 미지급이자는 뭐냐? 액매이자를 얘기하는 거죠. 6개월 채 액매이자. 자, 경과이자가 800원짜리인데 6개월짜리면 400원이 이제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뺀 금액이 얼마냐면 9,735원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저금액과 비교를 하게 되면 답이 48원이 나와요 답은 48원이 있거든요 그게 답이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그 경과의자를 포함했냐 포함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서는 경과의자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 9687원이라는 얘기예요 데 문제에서 제시를 해 해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류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게 답이 없잖아요 경과이자를 포함한 경우가 답이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448원이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경과이자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을 해가지고 48원을 구하게 되면 그게 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오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어, 여러분들이 이때는 기존에 우리가 이제 경과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즉 실질 유의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비교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액매자를뺀 금액과 비교를 해줘야 되니까 그게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게 좀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어, 앞으로의 문제에서는 경과이자 포함 여부를 얘기를 다 해줄 거야 아마 이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에서는 경과이자를 포함했다 그런 얘기가 다 나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문제만 이제 안 나왔는데 어, 어, 아마도 어, 앞으로의 문제에서는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생각을 해주면 돼요 지금까지는 문제 다른 문제에서는 경과이자를 포함해서 이렇게 상환을 했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이 실질이자 그걸 포함한 금액과 비교를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경과이자를 포함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여기에서 액면이자를 빼주면 돼요 그 금액과 상황가액을 비교해 를 주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을 좀 대비해서 를 생각을 해 주시고 여기서는 경과이자를 뺀 금액과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좀 기억을 해 주세요 자그 다음에 이제 2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사채를 발행했는데 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했대요 첫 번째 권면상의 발행일은 1월 1일 그 다음에 7월 1일날 발행했어요 이거는 그러면 결국은 발행 자체 즉 이자 계산은 1월 1일부터 계산이 된다 이런 얘기네 그 다음에 액면 금액은 100만원이고 표시자는 8예요 그러면 8만원씩 지급이 되는 거네 그 다음에 유유자율 10%래요 할인 발행이 됐겠다 그죠 근데 실제 발행일 7월 1일날 유유자는 12%다 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의 이자를 적용한 걸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현가표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써야 되는 유효이자 일은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예요 이거. 자 이걸로 이제 우리가 현가 계산을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를 2년도 4월 1일날 경과이자를 포함해서 100만 원에 상환을 했을 때 사채 상환 손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어떻게 될 거냐? 2년도 4월 1일이니까 발행은 이때 했고 4월 1일이면 1년하고 3개월 있다가 상환한 거네. 그죠. 그 다음에 100만 원에 상환을 했다. 여기서는 50%, 뭐 80% 그게 아니죠. 전체 금액이에요. 자, 한번 좀 봅시다. 일단 권면상의 발행일은 저때 1월 1일이고요. 그리고 4월 1일에 상환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실제 발행일은 7월 1일이에요. 자, 이랬을 때 12% 이자율을 적용한 걸 가지고 현재 가치를 찾아가지고 이쪽의 금액을 찾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0%를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럼, 그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보면, 그 12%에 대한 현가 요소 0.7118과 그 다음에 2.4018을 적용해 준 거야. 자, 발행가액은 일단 저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실제 발행 시점, 여기서 이제 발행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현금 흐름이될 거예요. 현금 유입이 됐을 거야. 그렇지만, 우리 현재 가치를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1년 뒤에 장부가액은 거기에 대한 12%를 적용한 금액으로 9 3 4 1 7이될 거예요. 자, 그리고 상환이 이제 저때 이루어졌으니까 그만큼 이자를 붙여가지고 그 금액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960-390이 3개월치 유의자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즉, 9 3 4 1 7에다가 12%에 대한 3개월치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면 960-390이 0390이 될 거야, 그렇죠? 자, 그리고 그거를 100만 원에 상환했네. 그러면 결국 상환 손실이 나오겠네요. 이만큼 그러니까 상환 손실 39610이 나온다. 여기서는 이거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저걸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현재 가치 금액을 계산할 때는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음. 거기에 대한 장부가액과 그다음에 상환 손익, 나머지는 일반적인 상환에 대한 내용하고 똑같으니까. 저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2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1년도 1월 1일 액면금액 100만원 이자율 5% 그 다음에 3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뭐 삼각후원가금융부채로 이제 분류를 했어요 삼각후원가금융부채는 금융, 말 그대로 우리가 원가대로 즉유의자법에 의해서 삼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계산된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채 발행 당시의 이자율은 8% 그 다음에 할인 발행 차금에 대해서 유의자율법을 생각한대요. 동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사채 발행비가 발생 어? 사채 발행비가 발생이 됐어요. 그 다음에 동사채와 관련해서 1년도에 이자 비용이 이게 나왔대요. 1년도 이자 비용을 제시를 해놓네그 다음에 이제 이자 비용으로 계산할 금액을 물어봤는데 언제 이자 비용이냐면 2년도에 이자 비용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1년도에 발행을 했고 그 다음에 1년도 이자 비용 제시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2년도 이자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8%에 대한 현가 요소가 쭉 나왔어요. 음. 자 일단 현금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5만원씩 5만원씩 5만원씩 그리고 나중에 액면 100만원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 발행 당시의 이자율은 8%였어요. 8%, 8 시장이자를 8%에 따른 현재 가치 금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922655가 나와요. 자, 근데 저걸 발행하면서 어떻게 됐냐. <웃음> 사채 발행비가 들어왔다 그랬죠? 그럼 그만큼 돈이 더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들어왔다가 922655가 빠 아, 들어왔다가 47015만큼 돈이 빠져나갔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발행가액은 얼마가 되냐면 875640이 돼요. 그럼 875640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 가치 개수를 계산해서 어떤, 그, 유효자를 찾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장 이자율은 8%지만 유효 이자율은 다를 수가 있어요. 즉, 발행가액을 가지고 나중에 100만 원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는 유효자율이 좀더 높을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예요? 문제는. 유효 이자율을 모른다예요, 지금은. 시장 이자율은 8%를 알고 있지만 유효 이자율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발행가액과 시장이 자율에 따른 현재 가치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뭘로 하냐. 이 발행가액을 가지고 이 금액이 100만 원이 되는 이 자율을 찾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움직일 텐데, 이 사체가. 근데 이자비용이 제시가 됐어요. 문제에서. 1년도 이자비용은 87564라고 자료에서 제시가를 해줬죠. 자, 그러면 뭘 찾을 수 있느냐. 유의자율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유의자율을 찾으려면 이자비용을 가지고 찾으면 되겠죠. 보면 10%가 되겠네. 그죠? 발행가액이 875640인데 이자비용이 87564가 나왔기 때문에 유의자는 이제 10%가 된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유의자를 찾았으니까. 자, 그러면 1년 뒤에 이 금액은 963204가 될 테고, 거기에서 5만원을 빼면 1년도에 장부가액이 되겠네. 그죠? 그럼 장부가액이 913204예요. 그리고 물어보기를 2년도에 이자비용 물어봤죠? 그러면 저기에다가 10%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뭘 찾는 문제냐면 이걸 찾는 문제예요. 유의자를 찾는 문제예요. 일단 처음에 시장이자율이 제시가 됐지만 저 시장이자율은 이자 계산할 때 쓰는 이자율은 아니란 얘기예요.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저 8%의 이자율을 적용을 하지만 거기에서 발행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그걸 뺀 금액만큼이 발행가액이 되는 거고 그 발행가액이 나중에는 100만원이 되도록 하는 이자율을 찾아야 되는데 그 이자율이 유효이자율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문제에서는 시장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이 똑같은 경우를 이제 봤는데 지금은 시장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이 다른 경우예요 그랬을 때는 그 유효이자율을 적용해서 이자를 계속 계산을 해줘야지 나중에 100만원이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 문제에서는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2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했는데, 어떤 조건이냐 봤더니, 발행일은 0년도 1월 1일, 그 다음에 실제 발행일은 8월 1일. 어, 그러면, 권면상의 발행일은 1월 2일이라는 얘기네. 그 다음에 실제로 발행된 시점은 8월 1일이라는 시점이고, 그 다음에 액면 금액은 3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12월 31일이 이자 지급일이고, 만기는 4년짜리래요.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은 연 6% 그럼 300만원에 대한 6%만큼이 액면 이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유의자율은 12%였대요 그 다음에 어, 사채 발행금액이 포함이 되어있다 즉 사채 겉면상의 발행일과 실제 발행일 사이에 발생 이자는 발행금액에 포함돼 되어있다 즉 그것만큼 포함해서 돈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자그 다음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음? 그러면 설명을 한번 봐야 되겠네 첫번째 실제 발행일에 순수 사채 발행금액은 얼마가 되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1월 1일 날권면상의 발행일이고 실제 발행은 8월 1일이라는 얘기죠 8월 1일 날 이제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시장이자는 12%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동사채에 적용되는 유의자는 12%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저때 유의자는 12%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대한 현재가치를 일단 찾아봐야 되겠네 그 현재가치는 12%를 적용한 형가 요소를 가지고 찾아야 되겠죠 300만원에 대해서 0.63552, 그 다음에 18만원에 대해서 3.03735 문제에서 이제 여러분들 그, 그 교재에 그 저기가 나오죠? 현가표가 음. 그래서 그걸 적용하게 되면 현재 가치금액은 2453, 285가 나와요 자 그걸로 이제 이자가 붙게 되면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1년 뒤가 되면 이렇게 될 테고 저기서 저금액, 즉 이자 유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발행가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액면이자를 빼면 1년 뒤에 장부가액은 아마 이 금액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금액이 뭐냐면 순수발행가액이 돼요. 이 순수발행가액은 사채 장부가액으로 표시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돈은 이만큼 받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액면이자, 그 액면이자는 상대방한테 조회되는 이자를 미리 받은 거죠. 미지급 이자가 처음부터 계산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액면이자만큼을 미리 받고 돈을, 아, 저사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그걸 뺀 나머지가 사채 순수 발행가액이 된다, 이렇게 얘기 하는 거죠.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 현재 가치, 겉면상의 발행일에 현재 가치는 2, 4, 5, 3, 2, 8, 5, 자, 거기에서 이제, 어, 몇 개월이야? 어, 7개월? 7개월의 이자를 붙인 금액이 이제 발행가액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 금액. 요거이고. 요거. 음. 요거는 액면 이자가 되겠죠. 액면 이자는 18만 원이었는데 1년치가 18만 원이니까 거기에 대한 7개월 치면 15만 원아 10만 5천 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발행가액에서 10만 5천 원을 빼고 나면 순수 발행가액이 나온다. 이런 얘기겠죠. 그럼 발행가액을 한번 봅시다. 발행가액은 2453285에서 여기서 이제 거기에 대한 몇 개월? 7개월 치자를 포함을 시켜주면 되겠죠. 이건 이제 유의자죠. 12%에. 그래서 2625013. 그 2625013이 뭐예요? 여기 발행가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수 발행가액은 어떻게 될까요? 순수 발행가액은 이 금액에서 10만 500원을, 아 10만 5천원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사채의 순수 발행 금액은 이 금액, 즉, 2625013에서 요걸 뺀 금액이 순수 발행가액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이제 발행가액이 될 거예요. 그 어, 저기 봐. 부채로 계산되는 사채의 장부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순수 발행가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1번에, 1번의 내용은 맞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이 금액이 여기서 이걸 뺀 금액, 그걸 이제 결정이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해주세요. 음. 1, 1번의 내용은 맞겠네. 일단. 자, 두 번째. 어, 할인발행 차금의 상각, 어, 상각액은 상가, 얼마냐? 음, 할인발행 차금의 상각액은 얼마가 될까요? 이 금액이 이제 상각이 되겠죠. 그렇죠? 이만큼 이제 그 장부가액이 증가하는 부분, 그 사채할인발행 차금 상각이잖아요. 음. 그러면 계산을 이제 해보면 우리가 이제 장부가액 구하는 방법 있죠. 음. 처음에 이 금액에서 유의자를 12%. 그다음에 전체 18만 원을 빼고 나면 이 금액이 나오겠네, 그렇죠? 그럼 결국 할인받는 차금상가액은 얼마예요? 이거하고 이거 차이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래서 저 1년 뒤에 장부가액을 찾아가지고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니까저이 금액은 이두 개의 차이니까 저걸 계산하게 되면 47,664원이 나와요. 일단 2번이 이제 틀린 내용이네, 그렇죠? 여기서는 할인받는 차금상가액은 이만큼이니까. 이게 이제 발행되는 시점에 장부가액이고 1년 뒤에 장부가액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도에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은 이거하고 요거 이거 차이인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 차이를 계산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일단은 발행은 몰래 했냐면 여기로 했으니까 자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잔액을 물어봤어요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의 어, 잔액 즉 12월 31일 그러면 이 사채는 12월 31일 날 일단, 300만원 짜리였고요. 그 다음에, 할인 발행 차금을 빼고, 그 다음에, 장부가액이 기록이 되겠죠. 근데, 그 장부가액이 얼마예요? 이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여기 이제 빠지는 금액이 두개 차이가 되겠네. 그래서, 4, 3, 이 3, 2, 3이 될 거다. 여기서는, 이 요과, 이거 똑같네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채 겉면상의 발행일과 실제 발행일 사이에, 액면 발생이자는 10만 5천 원이다. 요거 얘기하는 거네. 그래서 몇 개월이냐면 지금 7개월이네요. 7개월짜리 액면이자는 10만 5천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권면상의 발행일과 실제 발행일 사이에 사채가치의 증가분, 경과이자를 포함한 증가분은 얼마냐. 그럼 요거 얘기하는 거죠. 두개 차이. 이 차이는 171, 730이 된다. 여기서는 중간에 사채를 발행했을 때의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다 설명을 다 하면서 다물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 종합적으로 좀 풀어보면 중도에 발행하는 그런 사체와 관련된 사항들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면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이게 이제 어, 다섯 번째 내용까지죠. 여섯 문제는 두이번이 틀렸나요?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사체를 사체권면에 발행된 발행일이 아닌 4월 1일 날 실제 발행했어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네. 자, 보니까, 만기는 3년이고, 액면 금액이 10만원,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이 10%고, 이자는 매년 말 지급이 된대요. 그 다음에, 4월 1일에, 시장 이자율이 12%일 때, 4월 1일 사채 발행이 동시점에 부채 총액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어요. 부채 총액? 그러면, 사채를 발행하면 부채가 늘어나죠? 4월 1일날 발행이 됐어요. 근데, 이자율이 12%래요. 그럼 그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12%로 계산하면 되겠네. 그래서 그 12%로 계산하는 금액이 얼마냐면 95198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발행은 이걸로 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액매이자를 뺀금액이 순수 발행가액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장부에 계산되는 금액이 되겠죠. 장부가액. 그 다음에 이 액매이자는 미지급이자로 계산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일단 발행가액을 찾아보면 12%의 유효 이자를 적용해서 3개월치 이자가 붙으면 되겠죠, 일단. 그러면 95198에서 12%에 대한 3개월치 이자를 포함한 금액 98054가 발행가액이 될 거야. 그다음에 액면 이자는 1년치 액면 이자 만원에서 3개월치 이자를 뺀 금액이 되겠죠. 아, 아, 3개월치 이자를 계산한 금액이 되겠죠. 그게 이제 여기 즉 4월 1일 발행 시점에 발생된 액면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은 2,500원이 되고 그러면 순수발행가액은 거기서 2,500원 9,8, 0,5, 4에서 2,500원을 뺀 9,5, 5, 5, 4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구하면 다 구한 거예요. 이제. 자 이걸 가지고 재무제표 이제 표시를 한번 해보자고 4월 1일 자 일단 사채는 액면가액이 10만원짜리였고요. 그 다음에 장부가액은 저걸로 표시가 된다 그랬죠? 이게 순수발행가액이에요. 그래서 이게 순수발행가액이 사채 장부가액으로 표시되는 금액이죠. 그 다음에 저 2500원이 뭐가 되냐 미지급 이자가 되는 거죠. 발생된 액면이자 그만큼. 결국엔 돈 받은 총액 98054는 사채 장부가액으로 9 5 5 4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미지급 이자 2500원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두개 합계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결국 저만큼이 이제 현금이 들어오는 거죠. 음. 그러면 그 이전 기초에는 사채가 없는 상태에서 발행이 되면서 사채가 생긴 거니까 결국 부채의 증가액은 이만큼이 되겠네. 그쵸. 그래서 부채 증가가 98054가 되는 거죠. 결국 이거는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되겠죠. 음. 결국 현금으로 꾼 금액이 98054고 그만큼 부채가 증가하겠지. 여기서 물어보는 건뭘물어보니얘는 물어본 거예요, 결국. 방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그만큼 부채가 증가한 거니까. 그쵸? 자, 어, 3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액면 금액이 100만 원그 다음에 표시자율 이 6%인 사채를 이자 지급 이래 표시이자 지급 직후 그 1070-000으로 조기 상환했다 자 그리고 사채 상환 손실이 12만 원이 나왔대요 자 그랬을 때 미상각 사채 할인발행 차금 상각액은 얼마냐 응? 여기서는 사채를 상환을 했는데 상환 손실을 미리 제시를 해줬네요 어 12만 원자 그리고 상환 전에 생각되지 않았던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얼마냐? 이금으로본 거예요, 지금. 자, 9월 30일에 이제 상환을 했는데 얼마 상환했냐면 저걸로 상환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환 손실이 나왔으니까 상환되는 시점에 장부에 있던 금액은 저걸 뺀 금액이 되겠네. 우리가 어쨌든 간에 장부에 있는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상환할 때 상환 손실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게 어 상환 당시에 장부에 있는 금액이 될 거예요. 950000, 그리고 이 상환을 하는 시점을 보니까, 음, 이렇게 나오죠? 표시이자 지급 직후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미지급이자, 즉, 액면이자는 없는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중간에 상환했을 때는 경과이자, 액면에 대한 경과이자만큼이 포함된 금액으로 이제 상환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자 지급 직후니까 액면이자 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상환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게 그대로 장부가액이 되는 거예요, 저게. 자 그래서 상환 전에는 아마 이렇게 표시가 됐을 거예요. 저 9500이 장부가이로 표시가 됐겠죠. 그러면 할인차금은 5만 원 남아있어야 되겠네. 그렇죠?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서는 표시이자 지급 직후니까 미지급이자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할인차금은 5만 원이 그대로 기록이 될수 있다. 음. 내용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지만 문제를 이해하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꼭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이제 미상각 잔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액면가액 10만원짜리고 사채를 발행했는데 발행차금을 유의자법으로 이제 회계처리하고 있고요. 시작이자율이 발행일의 시작이자율이 12%라고 할때 광주가 3년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총이자 비용 여기서는 사채 발행했다는 총이자 비용물어 보는 거네요. 이자에 대한 내용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되죠 사실은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사채 현금으로 의미에요 자 그거를 12%로 발행하게 되면 9월198이 돼요저 9월198은 무슨 얘기냐면 1월 1일날 이 사채를 발행하면 내가 받을 돈이에요 돈 빌리는 돈이죠 그 다음에 3년에 걸쳐서 걔한테 줘야 되는 돈이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발행과액과 총지급액의 차이 그게 이자 비용이 되겠죠 결국 내가 받은 건 9월 198. 내가 줘야 되는 돈은 10만 원에다가 3만 원 더한 13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가 이자가 되겠지뭐 내가 더준 금액이 이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금액이 이자가 된다. 즉총 유출액과 총 유입액의 차이가 이자 비용이 되겠죠. 할인 발행이니까 뭐 이렇게 되고 할증 발행도 똑같아요. 할증 발행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할증 발행이 됐다. 그래서 발행이 얼마가 됐냐? 음... 이렇게 발행이 됐다고 합시다. 11만원에 발행이 됐다. 그러면 총 이자가 얼마냐? 그러면 일단 유출액은 이거죠. 그 다음에 유입액은? 11만원. 그러면 3년간의 총 이자는 13만원에서 11만원 뺀 2만원이 될 거야. 방법은 똑같아요. 할증 발행이 됐든, 할인 발행이 됐든, 전체 기간에 대한 이자는, 이자는 받은 것과 준 것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내가 받은 게 11만 원이라면 내가 줘야 되는 게 13만 원이다 그러면 2만 원이 총이자고 내가 받은 게 95198이라면 걔한테 줘야 되는 게 13만 원은 그두 개의 차이가 총이자가 된다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종종 나왔었는데 아주 쉬운 문제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음.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하나 문제 그 정답을 주는 거죠 거의 그래서 총이자 비용을 물어볼 때는 금방 풀어버리고 넘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부채에 대한 문제들을 다 풀어봤어요 부채에서는 사실 이론에 대한 내용은 충당부채와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의 문제였고 나머지 계산과 관련된 사항들은 대부분 이제 그 사채죠 어 채권과 관련된 사채와 관련된 문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채에서는 사채 흐름 그다음에 사채의 모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만 잘 이해를 하시면 문제 푸는 데 크게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제생각에 그리고 사채에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문제가 커지면 있다가 읽다가 거기에 대해서 뭐좀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문제에 대한 상황만 정확히 이해를 하면 사체에선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음, 여러분들 이제 사체에 대한 문제를 다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 다른 챕터를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